불교를 왜 인본주의 종교라고 합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신이 인간의 삶을 좌우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신본주의 종교입니다. 이에 반해 불교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신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다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다가 되려는 대서원을 세우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선설하셨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행과 지혜 개발을 통해서 부다가될수 있으며 불교의 근간은 모든 인간들이 부처님과 같은 성인이 될수 있음을 지향하는 종교이므로 불교는 인본주의 종교인 것입니다.